해볼게요. 다이브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제가 혼자 부해파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어때요? 어색한가요? 저는 조금. <웃음> 다이브 다이브 제가 생일인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멤버들한테도 어제 멤버들이 막 12시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데요 선물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어제 아 12시부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지 신나 있어요 텐션이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케이크 케이크 <웃음> 케이크를 제가 한번 봐보... 저 아직 이 케이크를 자세히 못 봤어요. 제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 깜냥이 데이. 아, 이 친구, 고향... 이 친구 치즈냥인데, <웃음> 치즈냥인데, 이 초는 깜냥이니까 봐주겠어. 제 과거 치즈냥이, 얘는 깜냥이, 해피 깜냥이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귀엽다. 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이 귤도 있다고요. 깨알귤. 여기 근데 이 귤이 너무 귀여워. 이 귤! 제자도 네, 데서 귤이자. 제자면 귤이지, 그래. 아, 다이브 제가 오늘 그 뭐지? 멤버들 제가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2월 레이부터 이제 저거. 뭐지 텔레파시 하는 거 봐왔거든요. 저는 계속 멤버들 답변만 드리고 저는 아직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오늘 저도 생일 그 텔레파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요. 너무 궁금하고. 네, 그럼 텔레파시 게임 들어와주세요. 얘는 왜? 안돼! 모니터가 안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받았어요 해피 리즈 데이! 리즈의 1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냥냥네 리즈의 생일을 맞아 아이브 행성에서 네, 멤버들이 텔레파시를 보내왔어요 이 텔레파시가 리즈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준비되어 있는 랜덤 선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랜덤 선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상황 문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이 예측한 다수의 답과 리즈 선택이 일치하면 선물 뽑기권 1개를 얻게 됩니다 아, 이 중에서 1개 뽑는 거예요? 오케이 자, 멤버들의 신호를 읽기 위한 귀여운 포즈와 함께 첫 번째 신호를 확인해주세요 귀여운 포즈? 귀여운 포즈 아무래도 저는 양아기 때문에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아. 첫 번째 신호 이제 초절정 레전드 시절로 알맞은 것? 뭐야? 자첫 번째, G 아 이거 보이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원래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 음... 가을 언니는 지금 이 순간 했을 것 같고 이서, 레이, 유진, 언니, 원영이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3번!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로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야? <웃음> 맞았대요. 와왜 맞았지? 1 번이나 3 번만 하면 되는 건가? 아 자, 말. 아 1번이 유진아아아 이서가 있고 2번이 이이 3번이 가아이랑 원영이가 했대요. <웃음> 원영이밖에 안 맞았어. 저는 원영이 마음아아지 못했어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자 두번째 신호 그리고 하겠습니다 귀여운 깜냥이 리즈의 생일파티를 구경하러 온 아기 고양이 이때 리즈가 고양이에게 한 행동은? 1번 주머니에 간식이 있었나? 고양이를 위한 간식을 찾아본다 2번 냥냥냥 리즈머니의 깜냥 언어로 고양이에게 말을 건다 3번 너도 내 생일파티에 올래? 고양이를 리즈 생일파티 전으로 정식 초대한다 이거는 멤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2번 야옹냥냥 냥냥냥냥 이렇게 하면 전 진짜 길고양이 보면은 냥냥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심지어 저번에 길고양이한테 그 간식 주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달려와서 간식도 샀었어요 자 정답을 마 보겠습니다 이번엔 귀엽게, 귀엽게 해보겠습니다 야옹냥냥을 귀엽게 해보겠습니다 정원의 깜냥으로 니 길고양이가 지금 지나간다 지금 상황 설정하고 있어요 얘가 길고양이야 길고양 이우는데냥냥냥 이렇게 하는거예요 아! 너무 잘한다 유진언니 1번 했다고? 고양이를 위한 간식을 찾아본대데 유진언니가 우와. 다른 멤버들은 다이번 했어요 아 유진언니 유진언니 안되겠는데 3번 4번째 신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길을 걷던 리즈 앞에 따뜻한 연기와 함께 붕어빵 가게가 나타났다 리즈가 선택할 최애 붕어빵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맞춰, 맞춰야되는데 뭐든지 오리지널 이길 수 없어 팥 붕어빵 대 슈크림 붕어빵 맛있는 식 갑자기 피자붕어빵 피자붕어빵이란게 있나요 세상에? 피자붕어빵은 처음 들어봤지만 있나봅니다 어쨌든 저는 딱 답이 정해졌어요 제답아마 다들 알걸요? 아 물론 제 친,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중학생 때 제가 무어빵참 많이 먹었는데 저는 2번 슈크림입니다 원래는 팥이었는데 제가 친구 따라서 슈크림 먹다가 <웃음> 슈크림에 빠져서 슈크림밖에 안 먹어요 이제 정답 멤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은? 제가 맞춰볼게요. 멤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 가을언니, 유진언니, 팥, 원영, 이서, 레이, 슈크림 일것 같습니다. 피자붕어빵은 먹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먹어본 멤버법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 멤버들의 답이 뭐 있을지 모르... 엥? 근데 멤버들, 멤버들은 제가 생각하는 걸 예측해서 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전 이번이에요. 어쨌든 슈크림 붕어빵. 자, 뭐 그런 추억이 있나요? 옛날에 학교 끝나고 앞에 그 뭐지? 트럭 푸드 푸드스트럭이라 됐는데, 그 트럭 같은 데에서 붕어빵이랑 국물. 그거 네, 뭐지? 아, 먹었어. 아 어묵 국물. <목> 어묵 국물, 어묵에다가 어묵 국물 마시고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튀김도 팔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거든요 돼지도 있을 때 그거 맨날 겨울마다 먹어가지고 저번에 친구한테 들었는데 거기 불 졌다고 들었어요 <목소리> 겨울이 저는 시키면 좋아 하고 제가, 제가 좋아하는 그거 뭐지? 겨울 간식이 있다면 저는 겨울 간식? 겨울 간식? 다이브 뭐 좋아해요? <웃음> 저는 겨울 간식? 저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웃음> 겨울 간식은 아니지만, 음, 어, 뭐 추울, 원래 이은 이. 그런 거죠? 추울 때 추운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지금도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거든요. 다이브. 약간 고양이가 삐뚤어졌어. 지금, 사실 모니터 처음 했는데, 고양이가 삐뚤어졌네. 아 이렇게 됐다 됐호 호빵, 호빵, 좋아 호빵, 호빵, 호빵, 호빵, 하세요 빙수 빙수도 좋대요 빵 호빵, 호빵, 갑자기 사단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지? 오늘 10대 마지막 생일이에요 <웃음>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몇달 있으면 한 달? 약한달 있으면 성인이에요 다이너.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아, 결론 이거 세 번째 신호의 답은 슈크림 2번 <웃음> <웃음> 틀려서 지금 충격을 받았는지 얘가 넘어뜨렸어 뭐야 왜다파우스 왜다 뽑으셨대? 자 1번 유진가을 원영 이소가 1번 뽑았대요 레이만 2번 뽑 역시 자기 야 김레이 <웃음> 야 김레이 역시 여러분 다이브 자기야 여기 슈팅은 그거 맞아요 자기밖에 없어 다이브 지금 다 팝스 못 뽑았어요 제가 팝 붕어빵 물론 좋아하는 물론 좋아하는데 슈크림을 더 많이 먹는데 붕어빵 먹아가지고 레이 완수 슈크림 뽑았는데 제가 틀렸어요 다 이거 근데 이거 잠깐만 하나 틀려도 되는 건가? 아 일치할 때마다 뽑기 건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두개 얻었다 오케이 아 하나쯤은 틀릴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풀하게 넘어갑시다 자네 번째 제일을 맞아. 노래방에 놀러간 아이브의 음색 요정 리즈. 음. 리즈가 즐겨 부르는 노래방 곡의 장르는 노래방, 노래방 안 가지 진짜로 됐는데 자, 1번 발라드, 2번 댄스곡, 3번 힙합. 와우. 고민 좀해 볼게요. 제가 노래방에 다 젖어. 솔직히 노래방 가면은 댄스곡이 그거거든요? 댄스곡을 원래 잘 부르는데 또 가끔은 발라드 부르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멤버들은 나어떻게모를까 이게 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답만 하면 안돼 멤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해야 이 선물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그래서 멤버들은 K-HPOP 좋아하는 거다 아니까 이번으로할 거예요 댄스곡 아니 이게 제 힙합은 진짜 안 듣고요 힙합이랑 거리는 좀 멀고 발라드는 노래방에서 부르기에는 조금 침착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댄스곡으로 가겠습니다 2번 노래해도 2번 뭐야? 왜? 유진 레이 원영 이서 1번, 가으론 니만 2번 저희 멤버들 혹시 지금 보고 있나요? 지금 멤버들 어디세요?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속상하거든요 멤버들 지금 두 개밖에 못 얻었잖아 저아 근데 평소에 발라드 많이 부르네요 노래방 같이 안 가. 가나... 노래방을 같이 안 가서 그렇네. 노래방 같이 가 봐야 돼요. 제가 얼마나 지금 텐션 높게 막, 막 아주 그냥 막 날아다닐 수 있는데. 멤버들이랑 노래방 한번 가야겠다. 어쨌든 신나는 노래 좋죠. 생일 기념으로 노래 한 소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하면 먹었다 그러십니까? 다이브. 추천, 추천곡. 몇곡 할지는 제가 좋아할 거예요. 레롱 평소에 서한테 듣고 싶었던 곡 없으셨어요? 그런 거 어, 댓글에 해주세요 예. 아니 저희물이에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오, 뭐야 갑자기 없어졌... 댓글이 없어졌어 오, 댓글이 없어졌어 댓글이 없자 나왔다 어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어? 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음, 저 이제 다 저희 노래인데, 근데 다 아이브 노래는 아이브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히히에스라이크 크리스마스 노래요? 저 세상 내려오이게못 골라요. 오늘 금요일인가? 월요일이네. 음 저희 노래를 부르긴 뭔가 아쉬워요 오늘 생일 좋다 좋은 느낌 오늘 월요일이지만 금요일에 만나요를 월요일 버전으로 불러드릴게요 어? 아 생각났어요 사, 바 마이크, 네, 네, 네, 오, 이번 주 월요일, 월요일에 시간 없대요, uh,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 날려라 시계를 더못 재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뺏이겠어 언종일내 마음 저기 시계반을 위해 올랐다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원래는 싸리만 부르려고 했지만 더 길게 불러 보았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댓글 자,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번째까지 했는데 다섯 번째까지 밖에 없는데 네 번째까지 했는데 두 개밖에 못 맞췄어요 마지막 거 진짜 무조건 맞춰야 돼저 이거 진짜 꼭 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신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의 제주도 소녀 리즈가 생각하는 제주도의 자랑. 자랑은 1번 고소하면서 담백하고 영양소까지 풍부한 아, 난고스러웠어 <웃음> 소문난 제주도의 국수, 고기국수, 제주도의 자연에서 나고 자란 대표 여행 선물. 쫄깃쫄깃, 오메기떡, 제주도 산, 제주도 산 한라산, 제주도 과일은 고당도 상큼, 한라봉. 너무 간절해서 지금 너무 고르기가 힘들어 어, 이게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아직 고르긴좀 너무 좀 고민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 고기국수 다이브 고기국수 드셔보셨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다이브 제주도 가면 꼭 먹어봐야 돼요 사실 막 맛집 이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주도 가면 고기국수 한 번쯤 무조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기떡! 오메기떡은 사실 전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좀, 자, 좀 커가면서 입맛이 조금씩 바뀌면서 좀 좋아했던, 좋아해지는, 젖던 떡인데 아무래도 막 뭐... 뭐지? 귤, 초콜릿 이런 거잖아요? 오렌지 초콜릿 뭐 이런 것보다 오메기떡이 조금 더 뭔가 뭐랄까? 조금 더 네, 묵직하잖아요 느낌이? <웃음> 그래가지고 여행 선물 오메기떡도 좋고 그리고 한라산, 제그 한라산 올라가 보셨어요? 저 완전 어릴 때 한라산 한번 등산해봤어요. 잘했죠? 그 라면 먹는 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봤어요. 흠? 한라산 제가 저는 이거 저는 무조건 3 번이요. 멤버들이랑 고기국수랑 오메기떡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라봉 얘기를 많이 제주도 하면 한라봉 얘기를 많이 했지 그위두 개는 얘기한.. 같이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3번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발 맞을걸요? 아 예! 오! 전원! 전원이 이걸 3번을 골랐어요. 역시 이 멤버는 역시 아이브, 아이브는 하나 아까 멤버들한테 뭐 화이던 거는 잊어주시고요 네 다이브 이렇게나 많이, 네? 이렇게 제주도의 자랑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그 중에 제주도의 자랑은 누구겠어요? 바로 저 아니겠어요? 그죠? <웃음> 네그 중에 제주도의 자랑은 리즈입니다 다이브의 자랑 그러면 저는 총 2개 틀렸으니까 총 3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3개를 깔수 있어요 뭐뭐 뭐 벌칙 같은 거 없겠지? 막 아이 멤버들의 텔레파시를 성공적으로 받지 못하셨나요? 받았는데요 다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이브의 텔레파시를 받아보세요 엉? 다이브의 텔레파시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올라오는 다이브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면 나머지 선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케이! 다이브의 텔레파시를 받아들래요 다이브의 소원 세 가지 지금부터 다이브 소원 저한테 원하는 거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아니 말씀해주시면 제가 세 가지를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섯 개를 두 개를 더얻어 다섯 개를 다할수 있대요 아싸 이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자다이 소원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소원! 막 소원이 볼라트이런거예요 약간 소원이라 하면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범위가 좀더 넓어야 지 않겠어요? 보라트 이런 건 소원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지 않나요? 다이브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라트를 하면 하나 날라가는 거거든요, 기회가 다이브. 노래 잘 부르는 거 알려달래요. 어, 이런 건 소원이라고 할수 있지 노래 잘 모르는 법 이게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노래를 어 사실 많이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게 하는 만큼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법은 잘 모르겠고 진짜 그냥 하면 됩니다 안될게뭐 있어요 다이브 모두 다할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모든 걸할수 있어요 화이팅! 리즈 피스를 이해는데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아이디어를 막 할까요? 아이디어를 막 해야 돼. 막, 저는 고양이니까 뭐. 생각해볼게요. 이건 안쓴 걸로 할게요. 왕감자송 불러달래요 그래 이런건 소원이지 이런건 큰거니까 오케이 왕감자송 불러드릴게요 2022년 11월 21일 리즈 버전 원투 쓰리 포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감자 너무 고소한 나를 못다 묻겠지요 야 어,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겠지요귤 <웃음> 떨어지는 타이밍 오 진짜 민망해 민망해요 타이밍 <웃음> 타이밍이 너무 큰 어. 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면은 제가 저. 저몇개 했어요? <웃음> 나두개 했는데 두개 했어요? 하나 있대요. 두개 하면은. 자 이거 두개 째요 다이브 밥먹은너 지금 뭐하면 너라고 하면 안되지 다이브한테 너가 뭐야 다시 할게요 다이브 지금 밥먹은 다이브 지금 뭐하면 빨리 내분에 봐야지 그가 사투릴까요? 네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밤쪽에 바 바... 저는 가족이랑 애써 사투리 잘 써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또 하나 보고 하면 잘못 하겠어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거 해볼게요. 어, 없어졌어. 애교 3종 세트. 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통화 애교 자 약간 포토타임 비슷한 거긴 한데 하나 둘셋둘둘셋그다 뭐지 오늘 생일이잖아 생일하면 뭘까 음. 셋, 둘, 셋? 무언가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면 직감했지만, 이 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있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아, 끊기셨나요? <웃음> 이거 뭐요? 아, 대사야. 아, 이거 하, 마지막 하, 거들어 끝내볼게요. 리드는 이쁜 쪽 하는 게 아니라 이쁘 튀어 난군데 네. 네, 다이브. 이로써 삼성 세트 마무리 하겠고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물 까야 되는데. 예, 다섯 개다 까면 되죠. 까도록 할게요. 큰거 먼저. 누? <웃음> 근데좀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얘를 좀 이렇게 아니 다이브! 이게 뭐예요? 토마토 아닙니까? 다이브 토마토 쿠션 어때요? 좀 비슷해요? 닮았나요? 토마토 쿠션 귀엽네 이거막막 막 귀엽다 그런 <웃음> 선물이었고요 두 번째, 예스, 겠다두 어. 번째, 두 번째, 선물 째두번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안돼 물도 있어 아 이거 째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이거 안돼요 다이브! 고양이 안돼! 예. 어때요? 다이브! 냥냥냥! 다이브! 냥냥! 냥, 다이브, 냥냥. 어때요? 흰양이도 얘는 약간 졸려 보인다 졸려 보인 양이 다이브! 다이브! 냥냥냥 다이브! 어때요? 얘를 여기 아예 쓰고 있는가 봐요 이거 좋네! 오! 좀 실용성이 있을어요 방금 이 선물 실용이 있었다 문제. 뜯기어려웠다뜯기 어려운 만큼 궁금해고다 <웃음> 어. 밥고양이 밥인가? 고 예, 늑대기 오고양이 밥도. 여기 우와 재밌겠는데? 제가 이거 할래요 나 콩나물 키워볼래요 이게 콩나물 키우는 거래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렇게 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콩을 뭐 이렇게 하래요 뭐 이렇게 콩나물을 키워 아 어, 재밌겠다 이거 나 이거 해볼래 이거 잘 키워볼게요 제가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마지막인가? 아니다 아유, 이와나 지금 완전 감동받았어. 나 지금 완전 진,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이거 대체 나한테 이 이가 그러니까 이사 저막 그려주시는 분이 많,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대체 누가 그렸냐 했는데 여기 사인 김레이 거야. 아! 와, 레이가 그렸어요. 우와 아니요? 울지 않고요 다이브 진짜 감동이에요 방금 눈이 조금 흘릴 뻔 했거든요 좀 우와 왜냐면 이김네이 사인 보는 순간 약간 감동 받았어 우와 다이브 이렇게나 좋아요. 좋습니다. 와, 어떡해. 아니, 작년 생일에, 레... 작년 생일에도 레이가 뭐 저한테 뭐 그림 그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냥 얘를 치워볼게. 봅세. 얘를 치워봅세. 아이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다. 내 방에 걸어놔 침대 <웃음> 침이 침대. 예, 침대 옆에다가 해줄게요 어떻게 걸 이거 고는 건가? 아니 거치할 수도 있네. 제 무조건 이거 어딘가에 해려올겁니다제침대 근처 너무 감동이다 이거는 참 여기 있어 근데 이게 다 누가 누구 준... 누가 누구... 누가 누구... 누가 누 누가 어떤 걸 준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 엄청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데? 이거 뭐야? 퍼즐? 우와 퍼즐! 아 잠깐만 야 너무 무거워 진짜 좋아요막 찾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디스 월리 아이거아 책이 안됐어요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뭐 책이라면 영어 책이 있잖아요 저 퍼즐도 진짜 좋아하고저 퍼즐 엄청 큰거 한때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같이 막 퍼즐 이런 거 했었는데 하루만에 다 안되고 그랬거든요 진짜 커요 그 퍼즐이 이거 이 책, 탁, 책상에 책 이거가 하나, 이거 여섯 개 있는 것처럼 아니지 한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보다 더큰 퍼즐도 하루만에 저희가 다 안쳤었어요 저희 퍼즐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한 번씩 해야겠다 좋은데? 너무 딱 취향 저역인 선물들만 가득했는데요 저 안개가 좀 유용하게 쓸것 같고 토마토 쿠션! 저는 제가 안고 자겠습니다 배고 자면 제가 토마토가 될것 같기 때문에 안고 잘게요 아참이 중에서 가장 되는 선물은 바로 제 옆에 놓여있는 이 액자 선물이 아니겠어요? 이건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감동 받았고 좀 그랬어요 짠 레이한테 제가 영상 편지를 한번 남기고도록 하겠다 하자면 하, 하... 레이한테 제가 영상 편지 <웃음> 레이한테 제가 영상 우와 바로 발을... 레 한... 이게 자 시작 레이한테 제가 영상 편지를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야, 이렇게 너무 예쁜 선물 주셔서 너무 고맙고 어 항상 내 곁에서 그렇게 자기로 나와줬어 너 고마워 너는 정말 나한테 큰 힘이 되는 존재고 물론 다른 멤버들도 엄청 큰 힘이 되지만 너라는 존재는 참 소중한 것 같아 레야 앞으로도 우리 평생 함께하고 어 다음 생일을 기대하렴 진짜 감동이 받았어 레이야 보고 있니 너라면 보고 있을 것 같아 그지? 아니면 처음 초반에 보다가 껐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언제는 꼭 한번 본것 같긴 해. 느낌상 그래. 그럴 거네, 자니야.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아요? 근데 메이크림? 미역국도 끓여달라고 해야겠어요. 아직 미역국 못 먹거든요. 미역국도 한번 끓여달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월리, 어, 월리 어, 위에다가 나. 얘를 올려볼게 여러 댓글 타임 한번 해봐야죠 선물을 다 열어봤는데 어때요 다이브? 다이브, 레이가 리즈보다 한국말 잘한다고 이런 거진심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아니죠? 아니라 아니라고 해 주세요. 그냥. 네? 네는 뭘까? 사실이라는 걸까? 진심이네. <웃음> 다 진심이랬는데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안 믿겠어요. 뭔가 이제, 댓글을 제가 읽어볼 건데, 다이오서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남겨주세요. 아까 계속 선물, 뭐 이렇게 열어보고 할땐못 보니까, 더 뻔단 말이에요. 아, 좋은 말들이 정말 많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은 물론 오늘 하루가 안 끝났지만 이 브이북을 하기 전까지도 엄청 행복했고요. 그 세계 깜냥이 그거 리즈의 날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웃음> 그리고 뭔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 축하 받는 건 처음이라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를 훨씬 넘어설 만큼 너무 많은 분들 이 축하해 주시고 또제 지인 분들이랑 막 친구들도 다 연락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뭐 즐거운 하루였어요. 오늘. 너무 즐거워요. 지금 네네 네? <웃음> 제가 제가 다이브 인생의 유일한 최 최애였고 최애일 거예요. 이런 거 좋아. <웃음> 이런 감동적인 거 좋아. 감동적인 거 좋아.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생일 V앱까지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 남겨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이브 다이브도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제 한번 캡처 타임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생일을, 생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얘를 들고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감동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하나 놓고귤 귤로 해보자 예쁜 귤 예쁜 귤로 해보자 귤셋 이런 거 원래 막 이런 거 하지 않나?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런 거하잖아요 네, 이렇게 찢어버임가지 끝내봤고 여이기해바라기가 있네 해바라기한번사기해보겠습해다라기을 이 해바라기처럼 저 다이브 옆에 항상 해바라기처럼 잠깐 잠깐만.. 감동 실패. 아 다시 해야 돼. 아 이거 아니야. 다시. 다이브 이 해바라기처럼 저 다이브 옆에 항상 붙어 있을 테니까요. 다이브도 제 옆에 붙어 있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언제나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는 단지 아이브의 리즈일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 너무 하루가 진짜 진짜 진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다이브도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다이브 지금, 지금 너무 춥잖아요 오늘 좀 춥던데 오늘도 내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세요 알겠죠? 이제 저희도 많이 아이브를 볼수 있는 날이 정말 많으니까 많이 볼수 있으니까 <웃음> 많이 볼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많이 많이 만나요, 다이브. 안녕. 오늘 생일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땀냥이의 브이앱 끝. 따, 따, 다 부사, 바. 따.